반갑습니다. 언양의 산신 도령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신도분들이나 그간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해하는 거일 수 있어요. 내가 빨리 복을 받고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는 네 가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믿음,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라는 게 사실 산신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산신기도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도 또한 많이 하면 할수록 나와 내 조상님들이 빌고 닦으시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산신기도는 워낙에 원력도 빠르고 성부를 빨리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시면 이제 산신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신데 이 기도할 때도 그게 있어요. 우리가 여건이 되면 사실 기도를 자주 오면 좋죠. 근데 먹고 살아야 되고 집에 뭐 가정에 일도 있고 그럼 뭐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못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신도분들한테 당부드리는 게 그거예요. 오시게 될때 최대한 약속을 그거는 꼭 지키시라 그 얘기 우선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많이 오는 것도 좋지만 기도 많이 오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할 때 얼마나 절실히, 간절히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소위 말해서 엉덩이가 이제 바닥에서 안 떨어지고 오래 붙어 있으면 공부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더 잘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짜투 시간 조금 조금씩 효율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냐가 나의 결과, 뭐내 원하는 소원을 더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시라는 의미에서 기도를 우선 첫 번째, 특히나 가능하다면 산신기도 하시라는 얘기첫 번째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이 베풀라 얘기예요. 우리가 뭐 사람마다 태어나면 뭐 식복이 많다, 재복이 많다, 인복이 많다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운이라는 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계속 이렇게 굴곡 있죠. 저도 그렇고 지금 뭐 맞은편에 있는 PD분도 경험해 보셔서 알거 아니에요. 잘될때 한참 잘 되다가 이게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갑자기 또안 그렇고 이런 시기가 있는데 사람의 그 좋은 시기 나쁜 시기는 어떻게 보면 다 개별마다 달라요. 근데 그런 운 좋은 기운이 오래 지속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잘될때 정말 많이 베푸세요. 뭐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어떤 좋은 행위를 통해서도 그렇고 내가 많이 있을 때그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많이 베풀어주면 그게 그 당사자분들한테도 좋게 가지만 그 당사자분들의 조상님들한테도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어려울 때내 힘든 상황을 보고 내가 도와줬던 그 조상님들이 알게 모르게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아무래도 힘든 시기에 다시 치고 올라가기가 좋겠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건이 됐을 때 좋을 때도 그렇고 힘든 상황에서도 안 좋을 때도 그렇게 많이 주변에 베풀어 주시면 좋다. 이 얘기를 두 번째로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제가 산항사에서 뭐 거의 3년 정도 가까이 이제 있으면서 정말 많이 본 건데 예전부터 기도를 꾸준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도도 어떻게 보면 저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오래 하셨고 더 기도 시간도 많이 할애해서 웬만한 무속인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기도에 거의 죽기 살기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지만 한편으로 그런 분들의 그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정말 잘해서 내가 깨끗하게 내 그릇을 닦아 놨어 그래 놓고 기도 끝나고 가면서 이런저런 말을 해 어떻게 보면 그게 남에 대한 흠집을 잡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분들에 대한 뭐 관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결국에 나한테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좋은 얘기도 두세 번 해주면 아 그만하라고 이래 버리는데 하무면 그런 걱정은 사실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죠. 근데 그런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면 왜 말에는 주어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하는 행위 중에 안 좋은 얘기라면 결국엔 다 나한테 오는 거지. 이게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깨끗이 씻어놓은 내 그릇에다가 똥물 끼얹고 흙구덩이 넣고 하면 우리가 거기다가 맛있게 밥도 넣고 음식물을 넣어서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베풀고 하는 여러가지 행위하면서 정말 말실수 말조심을 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눈을 맞고 귀를 맞고 내 기도할 것만 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신경쓰지 말아라 그 얘기 많이 하세요 그만큼 우리가 성부를 빨리 볼수 있는 행위만큼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걸 세 번째로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행위나 이런 거 만큼이나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마음가짐이에요. 이제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기도를 안 하는 일반 뭐 대중들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 나는 이거 이렇게 했는데 안 되지. 예를 들어 기도를 뭐한1 0 0일기도 공수가 나왔어. 그래서 기도를 했어. 나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나는 왜0일기도 했는데 쟤처럼 얘처럼 이게 안 되지. 왜 그렇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살님이 처사님이 그분과 똑같은 환경이 아니지 않냐 살아온 환경이 다르지 않냐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신령님을 모시기 때문에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무속인 분들도 분명히 똑같은 사주인데도 얘기 나오는 게다 달라. 그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이 살아온 세월에 그리고 신령님이 말씀해주시는 얘기가 다 달라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마음을 먹었을 때 기도 잘하고 베풀고 말조심을 했어도 계산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공양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성부를 보겠지? 그러면 진짜 성부를 보더라도 내가 말한 딱 거기까지밖에 못 받아요. 왜냐면 내가 한계를 딱 정해놓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간절하게 빌고 닦으면서 내가 현생에 전생에 지었던 업장 뭐 전생의 업장이라는 거는 내가 전생에 태어난 것도 있지만 우리 조상님들이 이어져서 내려온 그런 가문에 이어져 온 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다 빌고 닦으면 내가 그런 거를 계산하지 않았을 때랑 계산을 했을 때랑 정말 달라요 제가 기도를 꾸준히 정말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그렇게 입으로 부정을 저지르시거나 아니면 너무 계산적인 분들은 아무래도 성부 보는 속도가 좀더디더라고요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알면서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앞으로는 기도하실 때도 행동하실 때도 정말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이건 비단 특정 누구 한 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왕이면 똑같이 기도해서 다 좋아지면 좋잖아요 요즘처럼 안 좋을 때 그러시니까 정말 기도하셔서 내가 원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많이 받아 가실 수 있게 정말 멀리 보고 길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웃으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복 빨리 받을 수 있는 성불 빨리 보실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언양의 산신 노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